팀장님 어떡해요? 2년 동안 똥 빠지게 일한 자리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아니, 미국서 새로 들어오는 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니 뭐, 하바드라도 나왔대요? 어. 어. 에? 장규직 와이장그룹 08년도 상반기 공채 수석입사 입사 일에 영업실적 1위 자리를 놓쳐본 적 없는 장류계의 스티브 잡스. 우수사원 표창 2년 연속 수상 최연소 대리 승진 거기다 그룹 m b a 연수 과정에 뽑혀 하바드까지 갔다 온 그야말로 왕의 남자 대박! 우리 회사에 이런 명품남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남자가 왜 아직도 혼자래요?